대열입니다. 108강, 151문, 152문, 죄의 경중 10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예레미아 34장, 1절로, 어, 1절로 22절인데요. <웃음> 그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와께로서 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니라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케, 복,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웃음>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쪽 유다가 망한 게 이제 586년으로 오고요. 588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그쯤에, 이제, 바벨론이 애국에 의해서 약간 밀려나가지고, 이제, 애국이 지금, 어, 득세하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히브리 남녀 로비들을, 그, 놔줬다가, 다시 지금, 어 다시 종으로 삼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그 죄의 경중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죄의 본성과 성격 중에 제일 마지막의 내용인데 그게 회개한 뒤에 다시 죄를 짓는 경우 그 내용 그, 그 내용의 그 내용을 가르치는 본물이 된 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계속 봤는데요, 이제 죄 본성과 성격에 관련돼서 파생된 해악들을 <웃음> 봤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 넘게 무례하게, 또 오만하게, 악, 악의적으로 어, 그 죄를 짓는 경우까지 살펴봤습니다. <웃음> 음, 그, 그, 고의적으로는 뭐, 지난, 지지난 시간에 본 것이고요. 이제 그 뒤에 의도적으로 본 것. 하나님께서 이제, 아, 선한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택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거부하고 나간 경우, 그게 이제, 죄가 더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넘게, 짓는 죄, 그것은 짐짓죄라고 했습니다. <웃음> 무거운 죄들을 이제 속할 때는 반드시 속죄죄를 그 드려야 하는데 이, 이 짐짓죄, 이럴 <웃음> 경우에는 사실은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게 참 오사란 경우는 이제 제단 불을 붙잡고 이제 뭐 도피성으로 피하, 피하고 제단 불을 붙잡고 하면 용서해 줄수 있는데요. 근데 고의적으로 아주 이렇게 짐짓죄를 <웃음> 짓는 경우는 이제 제단 불을 붙잡고 있더라도끄집어내 가지고. 어, 죽이는, 심판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죄가 무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무례하게 짓는 죄인데, 이거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 관계와 같은데, 그, 그 관계를 깨고 가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이 참 심각한 죄이다. <웃음> 이제 어떻게 보면 창기보다도 더 못한 죄라고 했습니다. 창기는 뭐뭐 뭐 대가를 바라고 몸을 파는 사람인데 이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어, 세상 사람과 더 화합하고 그 아주 연대해서 나가는 그런. 악행인 거죠. <웃음> 그게 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 여기 도덕적이, 윤리적인 그런 표현들은 상대적인 게 결코 아니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엄한, 무거운 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일반적으로, 아, 제 어린아이들을 볼때 쟤는 참 착하다 <웃음> <웃음> 착하다 할 때는 보통 어떤 경우로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말하면 잘 지키고 따르고 사회적인 그런 기, 기본 통념상의 도리들을 잘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웃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착하다는 거는 곱고 어질다. 그런 뜻이에요. 곱다. 아주 부드럽, 아주 부드럽고 이제 아주 예쁜 모양을 곱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너그럽, 너그러운, 너그럽고 관대한 그런 것들을 어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착하다 하면 굉장히 곱고 어지러어진 그런 그런 모습을 그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것들은 <웃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개명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잘따를때 착하다고 하는 거죠 선하다고 하고 <웃음> 그뭐 영어로는 굿이라고 하고, 뭐, 나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결코 주님이 말하는 건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죄로,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는 나올 게 죄밖에 없어요. 죄, 죄밖, 오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할수 있는 거는 전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무례하지 않게 착하게 살수 있는 거는 진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가 말씀과 성신님을 의지해서 내, 내는 착한 걸 가지고 결코 자기 공로나 자기 업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평론할 수 없는 위치에서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할 수 없는 위치에서 누려가는 거다. 창기와 같고 세리와 같은 위치에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라도 그 혼인 관계를 고 깨고 가는 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무리,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경우는 아주 안면에 이제 철판을 깔은 거죠. 철면피 같이 그 혼인 관계 깨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주 뻔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오만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 오만은 늘 방자한 거라고 같이, 같이, 에, 따라다니는 건데, 이 오만도 방자하고 잘난 채 하여 건방지다. 우리가 이게 다 쓰는 말인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다 쓰는 말인데도. 방자하다. 뭘 방자하다, 그러냐. 방자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다. 오만하고 방자하다. 이게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삼가는 게 없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질서 속에서도 삼가는 태도가 없고 어려운 태도가 없어요. 보이는 바 권세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안 보임은 뭐내 힘으로 산다 하는 거잖아요. 아까 시편에서도 읽었지만 그 시편 찬송도 했었지만 오전에 시편. 예. 그이 그러니까 이 오만은 세상적으로 뭐돈 많이 가지고 권세 가지고 그런 오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적인 위치에서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 안 하고 자기. 그, 권세를 탐하는, 장, 장구하게 하려고 하고, 그 보이는 권세에 굴복, 굴복해가지고, 아주 간사하게, 거짓, 거짓으로 탐하는. 거짓이 뭡니까, 거짓. 우리, 그, 사단의 자식들을 다 거짓에, 그, 아비를 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거짓. 거짓이 뭡니까? 참이 아닌 게 것이죠. 참이 아닌 게. 참이 뭡니까? 참은 사실의 사실인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일사자에 대해 열매실자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듯이, 뭐, 분명히, 이게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린 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 역사는 사실적인 게 없어요. 다 죄로 어두워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만 사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물 얘기한다고 할 때는 구속사만 얘기해야 돼요. 탐이 하나님의 인격과 사형만을 얘기해.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그 명백한 사실 아니에요. 아담 만에서 죄인 그 열매를 맺는 게 뻔해. 그 부, 불법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누가 나를 아무리 그 칭, 칭찬을 해줘도 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 사실은 사실은 그그 사실이잖아요. 그게 누가 나를 욕하면 어, 난 충분히 그보다 더할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야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통 열나는게 나는 의로운데 그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 열나는 거잖아요 네. 그못 견뎌서 이제 우울에 빠지고 덤벼서 내가 이, 이길 것 같으면 공격하고 못 이길 것 같으면 피해 버리잖아요 아니면 수용을 하든가 피해 버리든가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고 인생 비관을 하고 회의적인 회의주의, 회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그 지배를 하고 정상적인 어그 정서가 발휘가 안 돼. <웃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내가 열 내고 안낼 것에 대해서 구분이 되지 이게 되겠죠. 에? 진짜. 주님의 이름이 훼손이 되고, 주의 질참이 훼손이 될때 열내야지. 예?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낼 필요가 없어요. 열낼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면. 응. 그러니까 이제 열남은 이게 오만 방지한 거예요. 에? 나는 안 그렇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우기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우기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우기는 게 우겨서 꾸미는 게 뭡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위선이고 외식이에요. 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외식이고 위선이죠. 무슨 일을 해도 다 죄의 이름을 위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고 무슨 그 의의를 행해도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걸 말할 수밖에 그게, 그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도 결코 이 세상적인 도덕이 아니, 윤리가 아니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존경해서 따르는 거지만, 그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존경해서 따르는 거죠. 그, 그거, 이거 아니면 내가 다른 살 길이 없다. 그, 다른 거짓에 소울 수가 없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그것을 성신께서 알려주신다. 이런 게다 참이잖아요. 3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교회에 믿고 회, 복음을 믿고 회개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중생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그, 그 절차를 따라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게 다 참이고요.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얘기해야 그게 겸손한 게 되고 오만하지 오만 방지하지 이게 그게, 그게 자기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진 걸 모르고 말하면 그게 건방진 거예요. 아주 건방진 그게 건방진 게 뭡니까 그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하는 거. 결국은 다른 사람 낮추고 편론하고 하대하고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건방진 거거든요. 그게 오만한 거 방자하고 방 오만한 거에서 이 저기 방자하고 건방진 게다 있잖아요. 잘난 체하고.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면 이런 죄를 범한다니까요. 자기가 율법을 순종해서 꼭 뭐, 아, 자기가 율법을 순종할 만한 존재, 자기 속에 신학적으로 내가 로마 캐토릭을 신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 캐토릭이 뭡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의에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저기, 그, 의의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인간의 그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업적으로 인정. 구원론에서도 신의 협력이 나오는 거요 알미니안도 마찬가지.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전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인간 쪽에서는 다 선물이고 은혜고 다 사랑으로 어, 주님의 공율로 베풀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그런 안목이 있을 때 사람이 겸손해요. 오만하지 않다. 오만은 자기가 지위를, 뭐 제사장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그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도,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또그 지위에 그 온전한 목표를 드러내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요? 다윗을 통해서 일해 가시나, 사울을 이제 버리셨나? 그걸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믿고, 그다 지신 걸 알고, 현실적으로는 사울이 더, 저기, 뭐, 더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권세는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 휘하에서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지만,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게, 그래야 그 오만한 행동을 안하는 그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오만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또 이제 더 실력있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자한테 붙을 수 밖에 없죠. 간사하게 아주 <웃음> 사울에게 붙어서 그렇게 뭐좀해 보려고 러는데 그게 아주 나쁜 죄가 더하는 일이다 거기 이어서 이제 악의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봤는데 그게 여섯 번째 인데 <웃음> 여기서도 이제 음 교만한 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신자는 가장 자그마한 그 나쁜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제도 안에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 자, 자기 지위를 누리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디오드레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이오하고 데메드리오하고는 다르게. 항상 다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말하지 않아니 아,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그 죄를 얘기할 때도 참. 아, 그, 그늘 말씀드리지만 남의 죄를 보면 내 죄를 생각하고. 남의 의를 보면 그리도를 생각하라고 항상 그랬잖아. 그러면, 아, 시험에 드는 일이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가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도구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 교회 사회 안에서도 이제,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 내가 낫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디오드레베처럼 되는 거죠 폄론한다는 거는, 사,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3의 잘못을 했다. 폄론할 때는 이 사람은 3 이상의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이 경범죄를 범했으면 경범죄의 증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중범죄, 아니면 아주 사형죄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약해가지. 이게 결국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대접받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어 저삼 삼에 못 미치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그 죄를 짓고 있다는지. 자기는 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악의적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진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인데, 그게 참인데, 알면서도 자기는 안 그렇다고. 여기고, 어 이제, 그, 그, 이, 이 사회 안에서, 이 회복된 사회 안에서, 고룩한 사회 안에서도 또뭐 조금 더 앞설려고 하는 그런, 이게 주를 섬기는 사람은 서로를 섬기는데 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서로를 섬기지 않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주를 섬기는 것도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주님이 낮아지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섬기시는 것은 자신을 자신의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 주, 주려고 그렇게 예, 하신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예. 예. 주님은 죄 없으신 분고 하나님이신데 그냥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다 작정하시고 어, 살아가죠. 근데 그분의 몸인 교회원이라고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그분이 당했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다. 내가 뭘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난이 많아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게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과 동역할 수 없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 신분도 받고 사역도 하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 교회 안이 시끄러운 거는 항상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자기 본분을 자기 본질을 잊어버리는 사람 항상.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맨, 그걸, 그, 알고도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 하면, 그거는 맨날 싸움만, 불란만 일으키는 거죠. 나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면 죄를 이제 더 짓는 거죠. 세상에 그 아주 가늠자들, 살인자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고, 그래도, 그,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라도 겸손한 게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고, 겸손하지 않은 거는, 그런 사람만도 못한 거죠. 그런 사람. 음. 악의적으로 짓는 죄가 뭐, 그니 그러니까 자기 본질을 모르고,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뭐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정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범하는 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는데 같은 죄를 자주 범할 때는 그것이 처음 범할 때보다 앞에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악하게 됩니다. 이 우리 고백서는 광야 1세대의 예를 들어요.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웃음> 이게 이제 계속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존해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또 시험 들었을 때또 보존해 주시고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질 경우, 뭐 이제 이거 계속해서 하는 거 하고 자주 하고는 다른 거지,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계속은. 아, 이게 쉬지 않고 쭉 이어지는 거고 자주는 뛰엄 뛰엄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죠. <웃음> 열 번이나 여호와를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준엄한 책망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준엄이라는 말도 잘안 쓰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 평소 말하는데 잘안 쓰죠. 준엄하다는 표현. <웃음> 이게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하게 엄하다 엄함을 뜻하는 게 주님입니다 <웃음> 주님은 그 분명히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잖아요 그, 그 공, 자비로우신 틀 안에서 그 주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님은 준엄한이죠, 준엄한 책망이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모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탐지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동료 <웃음> 음, 했지만, 그러, 나머지 열 사람은, 어, 이제, 믿음이 없는 보고로 백성들을 아주 낙담케 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본 거죠. <웃음> 그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장과 나란을 세워놓고,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게 참,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열번이나 저들을 인내하시면서 저들을 참아 보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고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덩치가 있고, 뭐, 그냥 외모를 보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이두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자신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 생각하고. 14장 9절에서 그랬어요. 14장. 그대로 우리 밥이라. <웃음> 그, 여기서 이제, <웃음> 그, 참, 음,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이 불신적이고 방자한테도. 아니요 <웃음> <웃음> <웃음>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들을 멸한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 그 마음을 돌이키게 에, 돌이키시게 합니다. 이 주님이 기도 주님이 돌이 주님을 돌이키시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언약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 그런 상태 아시고, 우리를, 우리와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 언약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런 언약의 근거에서밖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드린 기도도 그 언약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거 죽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주님이 지켜 주십시오. 저들의 상태만 보고 심판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겠다고 하셨지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시며 앞에... 예, 앞서 낭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와, 나의 와나 사는 것과 여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주님이 예, 맹세하시는 거죠 생명이신 여와께서 사시는 것 여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실 것으로 맹세하신다는 말씀은 틀림없이 그 맹세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맹세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의 사는 것을 부정하시는 것인데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광 구름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 열 번이나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자들을 가나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역했지만, 여와께서는 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신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게 이제 휴력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는, 그, 그, 보여주시려고, 이제 모세를 신해산으로 올렸는데, 그 뭐, 성막의 식양을 보내, 보여주시는 40일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출협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웃음> 아무튼, 그런 때에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가나안에 들이시려고 정탄권을 보내셨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주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킨 걸 보고 함께 찬양을 했,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들은 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유익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주례국기 15장에 그 모세 의 찬양이 나오는데 15장 여호와는 용세 용사진 3절로 5절에만 보면. 용, 용사진이 여와는 호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그가 바로의, 에, 그,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 그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다.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근데 또열 번이나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예, 아는 것입니다. 추려국계에서부터 민수기의 이 장면을 그쭉 읽어 나갈 때 여호와의 진노는 과연 합당하시다 아니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노하시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렇게 같은 죄를 계속 짓는 하나님 앞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주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진도가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계속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우리 스스로는 심이 약해서 그렇게도 죄범한 사실을 그 겸손히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웃음>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그랬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내내 내, 내 안에 죄니라 우리 안에 악한 그런 옛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늘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도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유대적인 죄도 다 들어있고요 헬라적인 죄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어,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죄를 어, 자주 짓지 않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고하게 네, 죄를 범하면 되죠. 완고라는 게 뭡니까? 완고 에,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걸 완고하다 완고하게 죄를 범하면 우리 고백서는 이제 스가리에서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그 증거구절로 삼습니다.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로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고, 귀에다가 말뚝, 말뚝도 치고, 마음은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 깔아놓은 거예요. 아직 뭐, 안 들어가게. 음. 이게 완고한 것을, 완고한 거는, 절대, 이제, 그 자기가, 최, 자기 생각과 말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자기 행동이 최고. 그걸 아주, 동무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그게 최고다. 이게 뭐,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은 건데, 사실은. 그 탐욕으로,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그 주님이 뭔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세상으로 향한, 그리고 육신의 그 쾌락을 향한, 육신의 안위를 향한, 세상의 형통을 향한, 이, 이 마음의 완고함이 아주 단단해, 다 금강석 같아가지고, 무슨,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 내려놓으라고 하면 뭘 주님이 뭘뭐 부족해갖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메어서 옴삭살삭 못하니까. 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아니 말, 귀에다 말뚝 치고, 이제, 마음에다가는 건강석을 깔아놓은. 그게 완성방. 3위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성자 예수님 그냥 혼자 뭐뭐 뭐, 뭐 일하시지 않아요 성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0장 그 21절에 보면 성신으로 기뻐하사, 가나사대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성신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신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혼합되 있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의 인격과 사역,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하지, 완고하게 혼자 하지 않.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아, 예수님도 성신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웃음>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요 8절 이하에 보면 성신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신을 따라 지식의 말, 말씀을 이게 다 성신으로 은사도 주시고 어, 사역도 직임도 주시는 거죠 <웃음>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성신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신으로 기도하였다 그랬대 무시로 성신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예이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완고하게 제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리포서 3장 3절에 보면 성신으로 봉사한다 그러 봉사 안 하는 사람들요 성신 의지하지 않는다 성신으로 봉사. 필리포서 3장, 3절에 그게 나 디모데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성신으로 순종한다 그러어요그 순종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굴복 안 하는 사람들은 성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신은, 성신으로 살면 또한 성신으로 행할 지니 많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 말이 있어요 성신으로 살면 성신으로 또한 행하라 우리가 성신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럼 기도할 때 봉사할 때뭐다 은사와 직임을 받을 때다 성신 다 성신 성신이 아니면 범죄한다 완고해지고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요, 스가리아드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손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아요. 성신으로 말한 걸안 듣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성신을 의지해서 봐야 돼요. 내 머리로, 아, 이거 열심히 정, 정리해가지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일반 과학하듯, 역사 공부하듯, 철학하듯 공부해서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결코 그리또가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 그 아상만 나타나는, 자기 자랑만. 내가 매, 몇, 날, 며칠 을 공부해가지고 이걸 정리했다. 응? 어? 남이 못 보는 걸, 여태까지 역대 학자들이 못본걸 내가 보고 정리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자기 진학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자기께 없어요. 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시를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유산으로 그 정리해 주셔서 아는 거지 우리가.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완고한, 완고한. 융통성이 전혀 없거든. 태고집대로 하는 거죠. 응? 포로 이전에 여호와께서 음, 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만 그들이 듣지 아니 하더니 마침내 그들이 불러도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웃음> 그들을 열국에 흩어버리게 이 완고한 걸 내려놓고 주님의 공료를 바래야 되고, 주님이 명하시는 현재적인 선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생활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완고합니다. 그래서, 열국으로 흩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스가리아 선자가 학계 스가리아 말락이잖아요? 이게 포로 이후의 그 내용이거든요?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안 들었다. 완고해서 안 들은 거예요. 자기, 자기, 자기가 이미 다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걸 버려도 산다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죠 세상 사람들은 완고해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거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가 얘기를 해도 그걸 버려야 산다고 하는데, 아안안 안 버리는 거죠. 형식은 다 죄백성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전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5장 2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진짜 외고집이고 아주 무례하고 그래서 아주 고치기 힘든 죄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 것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결코, 이제, 에, 결국은 그 점치는 사람을 찾게 된다. 이 뭐, 이 선거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선거철 되면 점, 점집이 아주 불티난다고 하잖아요. 그 적어도 구, 국민의 공복이 되려고 하는 그, 그, 지식층의 그 상위 매포로 되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간다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 미래의 운명을 말해준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마음과 육,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지만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짓신인 우상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이 무엇인 것를 분명히 주님이 그 게시로 알려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거짓을 세상에 논리, 세상에 논리는 다 거짓 논리죠,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은 총 아에서 주어진 것들이, 이제, 한시적으로는 진리같이 참인 것 같이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참은 아니죠. 부분적인 참은 될수 있어도. 궁극적인 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 궁극적인 참에 이르려면 그것조차도 다, 어, 뛰어넘어야죠. 이 한시적인 참에 대한. <웃음> 성신을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 게, 내가 완고한 그 고집을 내려놓고 산다. 내가 가진 사상, 도덕, 뭐, 내가 가진 인생관, 역사관,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과연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뭐 한쪽에다 여전히 놔두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 그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금감속과 같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이것도 다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또 회개한 다음에 또 다시 죄. 이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